저희 등 운동하실 때하이로그랑 시티드로우를 섞어서 하시는데, 음. 시티드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벨로그 같은 기적이 있어요. 우선 그바벨로그라고 하는 어떤 그 방법은 사실 허리를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해서 어깨 두 개를 다몸 뒤로 보내야 되잖아요. 네, 멤버들도 수치해야 되니까. 이 네. 상태는 진행하는 어떤 그냥 고전적인 광배를 발달시키는 등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양질로운 방법이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것 자세 자체가 허리에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가 그, 이런 플레이팅으로기구가 없을 때 네. 그럴 때는 바벨, 덤벨 밖에 없으니까 네. 뭐, 그런 바벨 로브라든지 뭐 먹으라든지, 땅바닥에서 이렇게 발을 끌어올리는 뭐 컨벤셔널 배드리프트라든지 네. 뭐 이런 고전적인 운동 방법으로 등근육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오히려 부상을 피하면서 운동하는 을게 좋은 거지, 부상을 네. 감수하면서 운동한다라는 것은 좀좀 아기가 안 맞는데, 그런 지금도 시대에 와 있으니까,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그시 d 로 같은 경우에 바벨로우의 자극을 대신할 수 있는 네. 그러면서 좀더 고중량을 쓸수 있는. 광배들의 분리 운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운동 같은 경우에 음. 두께를 좀 중시합니다. 두께도 줄수 있고 네. 뭐 디테일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 하실 때이 어, 음. 안장의 높이가 음. 어, 사람마다 조금 이제 뭐 하지의 길이좀 다르고 네. 상지의 길이도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안장 높이를 좀잘 조정하셔가지고 우선 그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앉아서 기구를 꼭 잡겨 보세요. 네. 네. 그음에한 손은 이렇게 잡고, 네. 다른 이렇게 넣는 경우도 네. 있고요. 네. 저희 이렇게는 해봤거든요. 네. 그다음에 역전도 해보고 어떤 게더안정두 가지 방법 다 해봤는데 네.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 이 방법 두 가지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무게가 좀 가벼우면 이렇게 해서 몸을 약간 이쪽으로 기울인 아. 다음에 음. 이쪽 다리에 좀 중심을 두고, 주 음. 이렇게 잡아당겨서 진행해보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무게가 가벼울 때는 잘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중량이 좀 높아지면 딸려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중심이 안 나왔던 그런 부분에서 네. 양다리를 이용하는 것보다좀 못한 것 같아요. 네. 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양다리를 이용하고 네. 그 상태에서 세워야죠. 네. 네. 여기 이렇게 꾸밀어졌잖아요. 네. 가슴 접반딱만 들고 가슴. 그그 상태에서 네. 손을 잡고 약간 몸이 뒤로 돼요. 그러니까 여기 타면 분명히 딱 툭툭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브부터 쭉그 다음에 쭉 깔고 밀어붙이게 이렇게, 이렇게 딸려가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어 말아요 이게 아니라 몸 가방이 땡기고 등만 그대로 땡기고 그대로 이것도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근데 이 이거를 하이홀로 쪼금하시잖아요 그러면 항상 하이로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하시는데 이걸 먼저 하이로우를 하는 경우도 있지 그거보다는 왜냐하면 하이로우의 가동률이 훨씬 길잖아요 네, 아 길이 막는다니야 근육을 최대한 썬 상태에서 두께를 수선으로 네. 바꾸면 안 되겠네요 법적이제 추천하는 방법은 시티로우를 먼저 하는 것보다 하이로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티로우를 두 번째 종목으로 붙여서 그걸 컴파운드 방법이라고 해요, 복합 네. 세트로 그렇게 진행하는 게 훨씬 더그 등에 양을 얻고 디테일로 얻는 좀 효율성도 높은 방법입니다. 이게 좀수하고싶습저단번이 의자 높이 같은 경우는 <웃음> 앉아보시요앉아보고 <앉아보지>. <웃음> 앉아보고 바라 <웃음> 네. 그러 이제 손잡이 잡고 <웃음> 이쪽 여기잡으시맨 뒤의자 준비하고 한딱 줘. 몸은 가발이 있고, 네. 손 위치는 중앙을, 네, 가운데, 가운데, 허리, 네. 끼고, 가슴 들고, 손 당겨보세요. 네, 이때 이제 그 발의 위치를 조금 더 위쪽으로 해주실래요 어, 이러면 좀더 상체를, 좀더 네. 지지할 수 있으니까. 쭉, 나주고 어, 어, 가서. 그럼 쭉 당겨가잖아요. 네. 또, 허 당기고. 여기. 치을 어디? 치손 앞에 가야 돼. 앞에. 도 쭉, 쭉, 내고 그리고 바로 그렇지. 자, 이제는 하나, 둘, 셋. 연속도로 하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같은 경우는 손가락 중심을 어디다가 이건 이제 거의 그 이쪽 이쪽에 많이 좀 택크를 하는 택게 그러니까 손가락이 아니라 새끼 손가락이 다이니 그러니까 이쪽에 그렇게 해서 좀 넘쳐서 사실 이제 이런 제이걸 기어를 이용하면 더 좋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립 방법이고 이렇게 잡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잡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중립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가운데 일자를 잡잖아요 네. 왜냐면 이왜이 중립을 추천하냐면 사실 이렇게 하게 되면 손목이 회 외에 된다고 러죠회 네. 외. 회. 회가 아무래도 이렇게 잡아당길 때리에체중가많아질 수가 없죠. 네. 또 반면에 또 이렇게 잡아당기면 또 이건 아무래도 또뭐 네. 어깨 후면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그 다른 부위의 근육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중립으로 가게 되면. 이쪽, 바깥쪽 근육하고 이쪽 안쪽 근육의 중립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돌려놓고, 이렇게 돌려놓게 되면 아무래도 이쪽이 어떤 뭐 바깥쪽 근육이라든지 또 이쪽 안쪽의 근육이라든지 이런 근육들이 피곤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중립으로 하게 되면 등반, 이쪽과 이쪽에 다 같이, 네, 다 균형적인 어떤 상태가 유지되니까 네. 여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이게 등 운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뭐 이런 부위가 만 이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여기에 집중력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잡고 있으니까 팔이 안 떨어지지만, 네. 가급적이면 저그 운동에 있어서 팔은 어떠한 체중를 네. 무게를 전달시키는 전달자의 역할만 해줘야지 그 운동을 할때그 팔이 그 무게를 잡아당기는데 참여해서는 좀안 되겠죠. 등이 80% 정도 가져가야 돼. 80%. 그렇죠 나머지 부위가 20%를 분분해서 가져가야 돼. 이 운동이 제대로 되고 있다. 퍼센트인 줄얘기해요던데 만약에 이제 설명을 한다면, 80% 정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리도 팔도 써지긴는 하는데. 집중을 중에다. 원래 수운동을할때 가장 많이 참여하는 어떤 부 부위가 2부예요 네. 즉, 상완이. 그래서 등 운동 한 다음에, 사실 상완 이두 운동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등 운동을 한 30분 했다. 그러면 네. 사실 등 운동을 하는 동안에 이두 운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두 네. 운동은 한 10분만 해도 돼요. 그렇지. 그것도 팁이야. 근데 어떤 분들은 뭐 등을 뭐막 아, 여기 한 시간 하고, 그 다음에 뭐이두로또한 시간, 그거 비율이 효에요 옛날에 저도 많이 해봤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몰라. 그래서 더안 좋아졌던 거 같아요. 이미 했는데 네. 지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회복이 안 되니까 그 다음날 운동할 때또 힘들어. 그러면 이제 성장에 장애 요소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제 제가 요약을 한 거예요. 네. 일단은 발 지금 좀 위를, 발 끝이 어좀 이렇게 위쪽으로. 위쪽으로. 일단에 10일짜리 1일짜리1일짜리 이게 사실 걸어도상관 없어요. 네. 선생님 10일짜리, 1 10인, 1일 각종 1 1일1트 같이. 다음에 약간 발도 위로 올려서 아꿈치보다는. 이 뒤꿈치에 좀심이 들어갈 수 있게 무게 무릎은 보이면안될것 같아요. 근데 무릎도 살짝 구부려서, 음. 네 그다음에 이게 다리를 되게 쭉펴는게 아니라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발바닥. 네 발바닥으로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발바닥 두개 전체를. 그리고 이게 무릎, 이게 발끝 방향 같이 조업 같이 모이면 나올 것 같아요. 조금 같이 해주고 손 위치는 좀중앙을 해줘도 약간 이게 무게가 중량이 늘어나면,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할 경우에는 약간 여기를 잡고, 반대쪽을 할 경우에는 손이, 손이 바뀌어서, 이렇게, 이렇게 잡고, 약간 몸이 이쪽으로 빠지는 거죠. 이거는 피가 아니고, 피는 게 없어. 아, 그래야지. 손댐이 아 아무래도 이 네. 상체를 지지하기 위한 어떤. 상체를 이렇게 일직선 상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팔을 이렇게 지지하는 부분 데 너무 또 이쪽 팔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적당히 네. 팔대이그 <웃음> 다음에 이제 가슴을 피고 피고 손이 구부러지지 않게 펴, 펴주고 예줄 필요 요약 집중하고 그 다음에 네. 지금 고 쪽에 등 하고 일어나서 당기고 자기 어깨를 당기는 것이죠 네. 등을 이용해서 자기 어깨를 뒤로 보내면 어깨에 껴있는 팔이 자동으로 진력하겠죠 그러니까 음. 맨몸으로 한다고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 날까이 음.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좀이 상태에서 약간 밑으로, 좀 밑으로 이런 느낌이로 이렇게 푸는 느낌이. 그대로 오죠. 그렇죠. 그래서, 과장을 하다가 약간 이렇게 갈까 어. 그렇게 해서 축의 수축이 이루어지죠. 네. 그 다음에 약간 과자을 한다면 신전은 이 상태에서 똑바로 네.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나가면 그렇죠. 더 어리죠. 길어지겠지. 어렸어요. 이, 이 원리가 그거야. 네. 이거를 그대로, 하위 쪽으로 그대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잡고는 있지만, 초보자분들은, 머릿속으로 공식 트레이닝 할 때, 이렇게 가서, 이렇게 풀다든지, 이렇게 가면 잘, 돼. 잘 되는데, 이제, 그건 이제, 중량이 <웃음> 없을 때 동작이야. 네. 네. 연습을 네. 이렇 하고, 네. 연습.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중량, 중정저하게 네. 들어가면, 네. 그 동작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많아요 네. 머릿속에 이제 그런 이론은 갖고 있어야 네. 되겠지. 근데 이제 거기서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 광배근으로 자기 어깨를 뒤로 당긴다 네. 아, 그래도 이게 포인트로 팔꿈치는 치겼으니까요 네. 그렇죠. 팔꿈치는 가급적이면 네. 자기 옆구리가 옆구리 쪽에서 네. 칠수있게록 붙이면 네. 붙일 수는 사실 좋죠 네. 뭐좀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뭐 요즘 이런, 이런 부분 여기 막 그런 움직이는 거 네. 되게 있잖아요 네. 비틀어가지고 해가고 네. 근데 굳이 그런, 그렇게 하면 어차피 안 되니까. 그 정도까지는 뭐, 그렇게 해야 네. 된다. 선생님께서 스포, 이렇게 시켜놓은 쪽을 안 주시고. 어쨌든 뭐, 지금 이 네. 정도가 충분하다. 네. 그 이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 네. 그리고, 발발 발실을 자시고. 약간 더 올려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몸이 좀더 부러진 상태에서, 네. 여기다 안정적에, 안정적으로, 그다음 네. 펴주고,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완할 때 이쪽 발에 넣어주고. 그만큼, 그만큼, 한, 둘, 당겨요. 호, 호, 호, 하나, 둘, 셋. 하나, 둘, 너무 느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6 하시면 돼. 너무 빠르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안 어, 절대 안 돼. 절대 안될건 아닌데, 그 때는 이렇게. 약간 스피드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아예 스피드. 이완할 때. 그러니까, 땡기는 것과 묶는 것도 리듬감이 있는데 스피드가 붙으면 훨씬 어. 더 어. 어. 근육에 손상을 많이 줄수 있겠죠. 충격을 이제, 많이 줄 수가 어. 있다요 문제는 근육으로 잡고 있는, 근육으로 수축하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분들이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이제 하나, 둘, 둘, 둘 셋, 셋, 하나, 둘, 셋, 요런 제 리듬을 이용하셔도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생각할때 팔로 놓거나 팔로 당기지 말아야 할 같죠. 등으로. 등을 이용해라. 잡고 등으로. 그러 뭐 맞는지 모르겠니 등으로 하면은 먼저 등으로 당겨놓고 마지막에 팔을 핀다고 생각하셨거든요. 데등 네. 먼저 펄을 마지막에 핀다고 생각을 하면 좋게 할것같글요 그럴 필요 없나 뭐이 팔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보다는 등 전체가 수축되는. 음. 그러니까 등에 집중을 해야지. 왜냐하면 두 가지로 분산이 되잖아. 요 아, 예를 네. 들어서 뭐 지금 등으로 당겨, 등으로 먼저 당긴 다음에 마지막에 팔을올린다 그러면 등에도 신경 없고 팔에도 신없 그렇죠. 쓰니까 분산될 수 있으니까 아, 등만 집중하면 그렇죠. 잘수 있게 보션이 나. 나. 지금 CTD 로우의 주된 타겟은 음. 등, 팔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팔은 가급적이면 배제, 빼버리고. 오로지 등, 등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동작으로 집중해서 진행하는 게 가장 좋아요. 너무 저런 스테이 처만 하네요 해가 네. Thank yeah. you. 흐 <웃음> <웃음> 그리고, 나요. 어. 어.